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게임 하시면 어떤게 먼저 연상되시나요 짝퉁 표절게임이나 만드는 곳 던파 크로스파이어 많이 하는 곳 분명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으실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 보시죠 먼저 여기 보이는 게임은 2021년 8월 18일에 한국 최대 게임 회사인 n c 소프트가 공개한 글로벌 게임 리니지 w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바로 다음날인 2021년 8월 19일 중국의 게임회사가 공개한 검은신화 우콩의 새로운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아 물론 저도 압니다 두 게임은 플랫폼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를 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검은신화라는 게임이 시사하는 바는 생각보다 큰일이죠 오늘은 이 검은신화와 리니지로 대비되는 중국과 한국 게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보시는 이 게임은 국내 최고의 최대 게임 회사 중 하나인 n c 소프트에서 2021년 8월 18일에 공개한 게임 리니지 w입니다. 무려 리니지 시리즈를 글로벌 진출하겠다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공개되었지만 까본 게임은 그냥 좀더 이뻐진 리니지에 국가라는 정체성을 통한 전쟁 시스템으로 경쟁을 극대화시킨 그냥 일반 리니지와 별반 다를게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대항개념의 전쟁도 해외에서 단순히 수익성을 노리고 만드는 모바일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없이 또 경쟁을 부추긴 수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게임을 본 게이머들은 쇼케이스를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중국에서 공개한 검은신화라는 게임은 당장 세간의 트리플 a급 명작들과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을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ip라고 부를 수 있는 서유기가 배경인 소울라이크로 기트를 잡은 액션 게임으로 주인공인 손오공의 여의봉을 통한 전투가 핵심인 게임이죠 영상의 6분대에 등장하는 보스전은 화려한 모션과 이펙트 등 개인적으로 과장 적은 보태서 다크소울3의 무명왕급의 임팩트를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전투도 단순히 공격하고 회피하는 소울라이크가 아닌 여의봉이라는 선호공 특유의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기믹을 선보이는 등 배경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게임만의 독특한 개성이 담겨있죠 이 게임을 제작한 회사는 중국의 게임사이언스라는 회사로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임회사인 텐센트 출신의 개발자들이 모여 만든 신생회사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게임의 영상은 이제 중국의 게임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할 만큼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냥 텐센트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자본으로 때려박아 깼거니 싶을 수도 있지만 전 개발자들이 나와서 개발 중이라는 건 중국의 게임 개발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게임회사들은 아직도 내수시장만을 열심히 노리며 가차게임으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이젠 그마저도 중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리니지는 한해 1조 약간 안되는 돈을 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히트를 친원신은 무려 서비스 시작 6개월만에 매출 1조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스코 8 0점대 평가를 받으면서 게임성도 인정받았죠 뭐 짱수미네 하면서 표절 논란이 많지만 닌텐도에서 스토어에 이 게임을 등재한 순간 표절 논란도 끝난 셈입니다 오마존의 패러디의 표절이네 해도 결국 원작자가 오케이하면 끝이거든요 최근에 공개된 나라카 블레이드라는 배틀로 얄 게임도 스팀 판매량 1위 스팀 동접 순위 10위안에 들기도 하였죠 위두 게임뿐만이 아니라 당장 스팀이 출시한 중국 게임들만 살펴봐도 퀄리티 높은 게임들부터 각양각색의 인디게임들까지 상당부분 진출이 있는걸 알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돈만 버는 게임이 아닌 벌기 이전의 게임다운 게임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맨날 심오하게 나와서 자 선수 입장하고 나중엔 가족 친구들끼리 얼싸 안으면서 자 여기서 우세요 하는 뻔한 심팔 레파토리 한국 영화도 이제 대중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게임도 맨날 뻔한 과금 뻔한 스토리에 뻔한 퀘스트 뻔한 컨텐츠 넣어놓고 자 여기서 지르세요 하는 게임들도 싫어합니다. 이래도 지르나 보자 하고 내놓은 추억 인질 게임 트릭스터 m 이 가장 좋은 예시고요. 매출 많이 나오면 좋죠 근데 진짜 극한으로 돈을 빨아먹어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는건 크로엘라가 2억 분노의 질주 9가약 7억 달러를 번대에 반해 안녕 리환닝이라는 영화는 8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2021년 월드박스오피스 순위 1위를 차지했으니 중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라고 자화자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아서 개발하는 환경이 심화되다 보니 개발 인력 유출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게임 개발자들의 근속 연수는 2020년 기준 평균 3.5년으로 엄청나게 수명이 짧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바일로 시장이 좁혀진 상태에서 과도한 가금으로 한탄 장사를 하다 보니 프로젝트 하나가 터지게 된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 우수수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몇몇 개발사에서는 한 프로젝트가 터지면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면접을 봐야하는 분명 취업을 했음에도 일거리를 찾아야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자주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에 비해 중국의 게임사들은 어마무시한 연봉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치열해지는 고용경쟁과 고급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사내 복지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경쟁이 심화된 2014-15년도부터 중국으로의 한국게임 개발자 인력 유출에 대한 문제는 꾸준하게 거론되어왔었습니다. 돈도 잘 안주고 일도 많이 시키는데 툭하면 잘릴 것 같은 회사보단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짱짱한 회사로 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의 최대 게임 회사인 텐센트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높은 회사로 중국 내에서는 텐센트에 입사하게 된다면 거의 구글에 입사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부러워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게임 개발사들이 한탕장사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갈 때 우리가 무시했던 중국의 게임은 인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무시무시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중국을 빨고 시진핑을 찬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리신 선생님이 말했듯이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과포화가 되어가는 모바일 시장의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대기업들도 pc 콘솔로의 진출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의 게임스컴에서 새롭게 공개될 붉은 사막은 검은 신화와 비교해봐도 꿀릴 게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며 넥슨도 모바일을 넘어 pc 콘솔 기반의 실험적인 게임들을 개발 중이고 못 믿었지만 일단 nc도 pc 콘솔 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죠. 여기에 크래프토는 배틀그라운드 라는 게임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팀 붐을 일으킬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타크가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pcrpg는 완전히 죽은 시장이다 라는 의식을 깨부셨습니다. 일본의 게임은 이미 세계 게임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중국의 게임은 한국의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데에 반해 한국은 아직도 양산형 가챠 일명 리니지 라이크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그외 다른 회사들도 열심히 글로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분명 우리에게도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과연 한국 게임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